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지지탕을좀 해먹으려고 복을 사왔어요 이게 복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위험하니까 내장 손질 다 해가지고 피다 빼서 그렇게 파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쌀뜨물을 붓고 다시마를좀 물을 울거준 다음에 다시마는 건져주고 버큼을 많으면 건질라 그랬더니 안 건져도 될것 같아요 이게 국간장을 좀 넣어주고 맛술 동죽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거. 다 넣어버려야지 고추도 음, 이게 근데 그, 그 같은 보는 이게 무슨 보기는? 무슨 보긴지는 몰라 나도 보음식기야 콩나물 이게 미나리 먹는 맛이야 이게 돌미나리 내가 뜯었어 이거 미나리 넣고 또 미나리 다 건져먹잖아 그러면 또 넣고 또 건져먹고 그렇게 먹어 보고는 먹고 하면은 미나리를 엄청 많이 줘 먹고 또 건져먹고 또 넣고 먹고 그러라고 고추도 넣고 다된 건가? 간 음, 맞으면 먹는 거야 짠 이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 돼 간, 간을 간좀 보고 싱거우면 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되거든 음, 달달하냐 달달해? 응 음, 국물이 후추도 좀 쳐주고 이가 너는 밥 먹으면서 보고도 떠먹고 미나리가 이게 자연산 그 돌미나라서 이, 이 자줏빛이 나네 이게 건져먹는거야 미나리하고 같이 이렇게 먹다가 미나리가 모자라잖아 그럼면 옆에다 놓고 또 넣어가지고 또 먹고 그래 이 아사비를 간장에다가 타가지고 회 찍어 먹는 식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미나리랑 보고랑이게 여기다 찍어서 먹고 또 국물은 국물대로 시원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게 버거 복질이 탕이에요. 미나리 찍어 있다. 응? 미나리. 미나리를 어디다가 찍어 먹어? 미나리랑 고기랑 같이 찍어 먹는 거야. 설정 하나 듣기가 무지힘들어. <웃음> 미나리들하니까 미나리랑 막먹을 막 때면 이렇게 떠서 먹어야 돼. 여기다 갖다 찍어갖고 먹고 가봐. 미나리를 겁나게 찍어갖고 막 이렇게 응. 찍어가지고 한브레서 먹는 거야. 이렇게 이렇게 찍어갖고 이아 그냥 그렇게? 그래. 그리고 이거 먹고 고기도 먹고. 음. 음. 와, 마사비 <웃음> 많이 드셨지? <웃음> 우 와, 코가 어디로 가보려고 해. 그래.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. 먹으면서 술도 먹고.